1번 학생은 무슨 일 있나요? 영석이요? 응. 추석 고를 때 그냥 건너 뛰시겠네 잡기가 들었어. 휴면 도시 들었다고 휴면 도시! <웃음> 쌤. 저 무서워요. 날 죽이려고 하 선생님. 선생님한테선 참 좋은 냄새가 나요. 착한 사람이에요. 생따라붙을 거야 그게... 그게 뭔데요? 그걸 입에 올리는 순간 몸이 붙어 도대체 그의 정체는 뭘까요?